나이즈! 뭐야 이거? 고 나이즈! <웃음> 이것이 바로 왕관의입니다 여자친구. 자 이번에 하 모는 새로 나온 아이템으로 인해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나뭇잎 람보! 모크나이퍼입니다. 자이 모크나이퍼로 사용할 스킬은 임날 가르기와 리프스톰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. 지입 물건은 키메머리띠, 초점 렌즈 자, 새로 나온 치유 왕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. 자 그리고 대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. 자 메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메달은 그냥 이런 식으로 들고 갈 거고요. 10개 세트 효과는 브라운, 3레벨, 레드 1레벨 이런 식으로 들고 갈 겁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 치유 왕관을 이용한 보크나이퍼는 과연 얼마나 좋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? 자, 좋아요.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중해서 빨리 빨리 할게요. 새로 나온 아이템들이 좀 평타형 기반 포켓몬들을 좀 살려. 는 아이템들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평타 기반 포켓몬들이 굉장히 많이 빛을 보고 있어요. 에이스번이라던가 지금 당장 밑에 한카리에서도 있죠. 평타 기반형 포켓몬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상황에 핑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. 이 아이템 빨리 20레벨 찍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환하도록 할게요. 아 좋은 합류에서 저거 줬으면 이득이야. 정글 먹고 아래쪽 바로 갈게요. 어 나이스. 얘들아 미안하다. 내가 빨리 먹고 너희 도와줄게. 좀만 기다려. 위에 나오거든. 그렇지. 아 정확한 타이밍이 나오죠. 내 갈게 내 갈게. 걱정하지 마. 기다려. 딱 기다려. 나 여기까지 얌얌쩝쩝 맛있게 먹고요. 아 입날 가르기 쓰도록 할게요. 이게 대박이란 말이야. 이거 이거 이런 거. 와. 아, 맞다. 나 밑에 간다 그랬지? <웃음> 아 밑에 가야 되는데 작꾸 밑에 안 가고 있어. 밑에 꺼졌네. 야스 리프스톤 로아 로아. 일로와! 도전하시기! 팍! 리프스톰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! 찌가오 어딜 까불어! 리프스톰 까미! 모크 나이퍼님께 까부는 것이냐? 안 되지! 야피치는거 봐라! 미쳤다! 이게 뭐야!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! 어차피 위로 올라가야 돼 어 나이스! 골밀으면 이득이에요. 우리가 이득 보면 돼요. 아, 빨리 넣아 뭐하는 거야! 빨리 넣어! 아, 저거 뭐하는 거야? 아 조준 실패. 자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나쁘지 않았어요? 괜찮았어요? 야! 아니 멤버 이래. 내가 캐리하면 뭐해? 우리 팀이 던지는데. 자 나이스 좋았죠. 한방샷 나이스! 잡았습니다. 좋아요. 둘, 어? 셋, 넷, 다섯, 여섯. 아이유, 람 보다. 로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특수부대 두두 쏠져. 두두 두두 두두. 목그나 이뻐 등장. 빨리, 빨리 해보게 저렇게 해보게. 야, 근데 삐치는 거 뭐냐? 뭐야 이거? 야, 이거, 뭐? 어? 공동 뭐야? 나이스! 먹었습니다! 어렵지 않았죠? 자, 빨리 가서, 이것도 집에 가서, 아래 빨리 내려가요. 와, 뭐야, 공속 이거? 너무 좋은데요? 뭐예요? 아, 망했다, 이거. 아, 아, 진짜! 아! 아안 돼! 나 때문에 망했어! 어, 진짜. 아, 딱봐도 한국인이다 이거 이거 딱봐도 한국인이다 아, 심진님인 것 같은데요 아, 으아, 으아. 자 인날 가르기 일단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먹느라 제가 늦었지만 이제 안늦어줄 겁니다 자, 안 늦었죠? 안 늦었어요? 나이스 대박깽 야 뭐야 왜 터졌어 이거 뭐야 우리도 터뜨리자. 뭐야, 우리 볼 포인트가 없구나. 자, 일단 됐습니다. 절반은 깠어요. 리프스톰 찍을게. 리프스톰도 괜찮아. 벽궁이 되고 적을 밀어낼 수 있고, 일정 시간 선이 생겨갖고 괜찮습니다. 나이스 자 잡았죠. 아, 계산적이었죠. 아니, 형렁님 그런 거왜 하세요? 이럴 수 있는 거 네, 충분히 막았습니다. 잡았고요 들어갑니다. 어, 빨리 잡아야 돼. 빨리. 빨리 먹어,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나이스! 자 벽궁 쓰고 둘, 셋, 넷, 각성기 벽궁 됐다! <웃음> 이거 봐 좋다니까! 리프스톰 나쁘지 않다니까! 리프스톰 벽궁! 됐다 죽어라! 어이구 벽궁! 셋, 네어이 모두 까불 불빛 가에버렸는거아 좋다니까요 진짜 이거 리프스톰 나쁘지 않아 거리 유지하기 최고라니까 아 그래 그래 먹어 먹어 벽궁? 하나, 둘. 자, 됐습니다. 자, 저는 그냥 거리 유지하면서 계속 이거 쉽게 써주면 돼. 할거 없어. 아유, 이거 죽었다. 이거. 아하하하. 붙으면 해야 할게 없어. 을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가장 좋은 거는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, 이제 평타 기반의 원딜들의 채용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, 이두 가지가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원딜하면 무조건 뮤였어.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아이템이 늘어난 게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. 물론 더 늘어나야 되기는 해요, 여러분. 나이스. 어.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 3분 때니까. 이즈~ 뭐야, 이거~ 벽궁나 이즈~ <웃음> 이것이 바로 왕관의 힘이다. 여자지가~ 야~ 뭐야? 버스트 뭐야~ 우와~ 와 사기다~ 여러분, 목표 낼법 사기입니다. 벽궁다 아, 놓쳤다. 야~ 안 죽어! 야~ 블라우스랑 맞들으래~ 10월 됐는데? 피가 없으면 피를 채우면 되지 피가 없으면 피를 채우면 되지 뭐 어쩌라고 피가 없으면 피를 채우면 되지 뭐 어떡하라고 어.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옥이 채웠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지 잡았고요 잡았으면 됐어요 자카이팅 카이징 됐어 나이스 진짜 좋아! 뭐야 버스터 뭐야 이거? 와! 아 너무 좋아! 뭐야 이게? 어 해봐,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어쩌라고? 우주라고요, 우주라고요. 아 돌격! 나는 어? 야못 말리는 안본는데 거의 그냥 아 대박인데 이거? 숨을 못쉴 정도로 기토를 박아버리는데? 아 좋았어요. 아 캐리는 팬덤이 뭐, 했네. 자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딜량은 t ă 자, 이번에 해번 모크나이퍼 이번에 새로 나온 왕관 아이템의 힘의 머리띠랑 정말 너무나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아이템 그 효과를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았는데 어,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입날 가르기 스킬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크나이퍼 이골 거리 유지를 항상 이점 유념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, 그럼 이번에 치유 왕관을 이용한 모크나이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감사합니다